신하니 감사하시나 지나가니 여기까지 s e t o u here. 주의 말하여 믿음으로 그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면 오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